솔직히 비트코인도 지금 어, 비트코인도 이제, 이제 7,000불이에요 거의 네. 7,000불인데 그 어디에서조차 그쵸 여기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뭐 언제 죽으라고 이거 이거 좀 저는 답답해요 뭐 언제 사라는 거야 도대체 어, 정상 가격에 왔을 때 사라 다시 수렴 찬을 들어왔을 때 8,000불 뭔 소용이야 여기서 이미 100%가 오른 상태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어, 안전한 자리? 안전한 자리는 저는 없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투자를 하는데 안전한 자리가 어디 있어? 어, 안전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안전한 자리는 없다. 어, 안전한 자리는 없는데 어, 하나 중요한 거는 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 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 어, 그리고 더 위험한 자리. 어, 더 위험한 자리. 어, 요두 개만 있을 뿐이지 안전한 자리는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관점을 약간 다르게 어, 다르게 약간 좀 봐야 되지 않나 자 어제 일봉차트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제 1,6커전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1,6커전이 만들어지면서 자 기준선을 넘는 거는 이전에도 나왔었어 근데 다시 떨어진 이유는 전환선이 못못 못 끌어와서 그러니까 전환선은 밑에 있는데 단기 추세죠, 단기 추세. 단기 추세는 밑에 있는데, 그냥, 차, 그, 캔들만, 현재 가격만 삑 올랐다고 해서 못 따라간다고요. 네. 그래서, 이, 약간 그,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식으로, 그쵸? 어, 얘가 딱 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환선이 못끌어 못, 이제 못 끌려왔기 때문에, 어, 가격에 다시 한번 갔다가, 원래 추세, 원래 추세대로 회귀를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 근데 이번에는, 전환선이 같이 따라와줬다. 그래서 지금은 일봉차트에서 1억허전이 만들어진 상태고 1억허전과 동시에 가격이 기준선 기준선은 여기에서의 기준선은 한 6,400불 정도 되니까 어, 여기에서 이때 강력하게 떨어졌던 이 하락파동이 시작되는 이 고점 어, 그리고 3,800불 이하 초점 이 구간 동안의 추세를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를 절반 정도로 볼수 있는데 아, 조금 수정이 됐네요. 지금은 넘어선 걸로 볼수 있죠. 넘어선 걸로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의 추세를 넘어선 거다. 어. 단기 추세가. 그래서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일봉 차트에서는 보인다. 1역 네. 호전. 1역 호전. 이거를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에서는 일목에서는 그 이평간의 그 배열 상태, 어, 배열 상태를 파악하는 걸 이제 후전, 호전, 후전과 역전이라고 합니다. 후전과 어, 역전. 후전은 뭐 골든 크로스고요, 골크. 어, 역전은 데드 크로스, 데크. 네. 그래서 이각 괴선들 있잖아요. 괴선들, 구름대, 후행스팬, 캔들. 이, 기준선, 전환선, 선행스팬 1, 2, 이것들 간의 개선의 배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호전 상태, 역전 상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고, 일단은 1억 호전, 1억 호전이 있습니다. 1억 호전은 기준선과 전환선, 전환선과 전환선과 기준선, 자, 전환선은 요 9, 9개 캔들 동안의 중간값이니까 단기 단기 추세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둘, 아홉. 어. 여기까지의 어, 이만큼의이만큼 기간 동안의 추세 중심 요거 요 자리 어, 최저가 최저 최저가 최고가의 중간값이니까 박스권에서의 중간값이 그 박스권 구간 동안의 추세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단기 추세 중심 여기에는 중기 추세 26개봉 어, 여기 동안이니까 자이 구간 동안 이긴 기간 동안보다 요 단기 구간의 추세가 더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으면은 이 단기 추세의 중심이 긴 기간 동안의 추세 중심보다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현재 근거리 내에 그 추세의 중심이 상당히 강세를 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억 호전이라고 합니다. 어, 1억 호전. 이거는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그 호전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억 호전이 있습니다. 2억 호전. 아, 어, <웃음> 2억 호전은 이 캔들. 캔들과 선행 스팬. 선행 스팬은 뭐냐? 구름대입니다. 구름대. 구름대. 그래서 자 캔들이 구름대 위로 넘어서는 순간,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 뚫었을 때, 요거를 이어호전요런 상태들 있죠? 요런 상태. 그래서 저런 상태를 이어호전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 차트 분석 하는 사람 중에 일, 일목을 많이 공부를 하지 않고, 트비보만 그러니까 많이 나보만 많이 나오는데. 막 일목개선 설명만 하냐 안, 많이 안하고 그냥 단순하게 구름대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이어고전만 보는 거예요 이어고전만 네, 근데 좀이어고전만 보면은 조금 약간 부족하긴 하죠 네, 근데 일단 이어고전은 캔들이 구름대 뚫었을 때 요거를 이어고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어고전 그리고 3역호전3역호전은 삼역코전. 진짜 약간 그 고급 해석 중에 하나인데 어렵진 않아요 해석하는 거 여기 후행스펜 있죠 후행스펜 노란색 후행스펜은 현재 가격 캔들이 26개봉 뒤로 옮겨 놓은 거다 왜 26이냐 어, 일목균형표의 시간론에 따르면 26이 인간 또는 뭐 우주, 마물 천체의 물리 이러한 그 모든 어, 모든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받는 숫자가 26이다 그래서 26개봉 뒤로 옮겨 놓고 현재 가격을 26개봉 뒤에 있던 그 가격과 개선상의 배열 상태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과거보다 상당히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지지저항 관계로도 따져볼 수 있고, 어. 그래서 후행스 팬이그당시의 가격을 뚫을 때, 어. 이때. 후행스 팬이 이때 당시의 가격을 뚫을 때. 그럼 이때, 이때였겠죠? 이때. 이때. 이때 이미 3역 호전, 2역 호전이 나오기 전에, 어. 3역 호전이 먼저 나온 거다. 어. 그리고 1역 호전이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1, 3, 2 순서대로 간 거예요. 어. 그래서 후행스 팬이 가격을 뚫을 때 여기를 3역 호전이라고 합니다. 후행, 캔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는 총 호전관계를 총 3개 삼역호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 여기에서 좌항받을 거로 봤잖아요. 근데 뚫고 어, 업슈팅 나와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어제 그 수렴채널 관점에 영향도가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은 수렴채널 상단 돌파 리테스트로 볼수 있죠. 어, 그래서 만약에 수렴채널 지금 이 초록색 선으로 표시한 거, 요거, 이거, 이거 자, 요런 식으로 수렴 채널이 그려져 있고, 어, 지금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수렴 채널 상단부 돌파 리테스트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가는 시나리오죠? 그러면 만약에 저, 추가적으로 더 가는 시나리오는 그러면은 최대한 목표가를 어디로 정할 수 있을까? 이거 어제 한번 해봤었죠? 네, 여기 A를 최, 최저 반등 지점으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어, 이때가 6, 6,958, 6,700, 요 자리를, 어, 1파동이 끝났던 지점. 그쵸. 파동 하나가 끝난 점. 그리고, 상각수렴이 어, 시작됐던 요 파동을 이제, 어, 상승파동 하나 끝나고 반등파동이 시작된, 어, 그 이후부터 반등이 끝난 지점. 어, 그러니까 조정파가 끝난 지점. 그리고 반등을 시작했던 지점을 C 지점. 그러면은, 3파이 되돌림이죠. 1, 1로 봤을 때, 여기에서, 어, 3파리 되돌림. 자, 그러면 3 8 2 되돌림의 짝은 0.24거나 0.24는 여기에서 거의 이 자리였죠. 근데 이거는 이미 무효화 됐고 그러면은 어, 3 8 2 2. 얼마였죠? 2.3가? 그렇죠. 2.4. 3 8 2의 짝은 2.4. 어, 맞습니다. 2.4.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 수렴 채널의 상단부가 돌파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길었던 횡보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시점인데, 어, 우리가 수렴 추세, 그러니까 수렴 채널 안에서의 추세는 뭐예요? 수렴 채널 안에서의 추세? 추세가 없는 거죠? 그 그러니까 추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번 찍고, 만 이렇게 어떻게 가더라도 요거는 그냥 한 파동으로 카운팅을 할수 있다 고 하나의 파동 어. 그래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스렴 채널 상단 돌파가 확실시 되는 거라고 하면은 확실시 되는 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 아까 저 2.4가 얼마였죠? 2.4가 8600불이네요 와우 네. 희망회로가 매우 가득한 희망의로가 매우 가득한 시나리오 어, 상승, 조정, 그리고 반등 주는데 반등 파동에서의 그 시장의 횡보는 그냥 카운팅으로 치지 않고 뚫었을 때부터 여기를 이제 하나 둘 찍고 가는 움직임이라고 하면 그죠? 찍고 간다 라고 하면 은 어, 최대 한 8600불까지 가는 시나리오인데 아직까지는 저걸 이제 8600불 간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 그 증시가 지금은 저렇게 가려고 하면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쵸? 어, 코로나가 종식. 코로나 종식. 그리고, 뭐, 나스닥도 한 8,000, 8천, 8,000선? 어, 7,000선, 8,000선 회복되고, 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뒷받침돼줘야 되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아, 요거를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8,600불 간다라고 목표가를 정하기에는, 아, 약간 조심스러운 단계다. 근데 일단은 일단은 어, 그런 거다 배제하고 배제하고 어, 쭉 하고 찍었다. 그러면은 수렴 어, 채널 상단 돌파 지지 어,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물론 저기 가기 전에 한 7,600 불. 어, 아, 일단 은 7,100, 7,100, 7,600 그리고 8,500. 어, 저항선들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 뭐한 번에 다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어, 지금 이 자리 요 자리에서 반등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갔을 때 최대로 볼수 있는 시나리오 목표값은 어, 8,750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오해하실 게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지금은 하모닉 패턴에 의해서 야 저거 지지점에서그 만약에 지지점에서 어, 갔을 때 매도 잡는 방법이 하모닉 패턴 아니냐 너 이거 예측, 예측해 가지고 쓰는 건데 잘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는데 아 솔직히 이거는 그 일목균형표 수준론에 의한 목표값 음팍 반식이기도 한데 어이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에서만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모닉 패턴은 음. 어,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포인트라고 해서 비지점을 넘어설 때 하모닉 패턴에서 비지점을 넘어설 때 뱀포인트라고 하는 이 움직임이 나, 만들어지는데 뱀.. 뱀이라고 합니다 뱀. 배액션 마그네틱 부분먼트 아니고 m 미죠 배액션 마그네틱 부분먼트라고 해서 비지점을 뚫었을 때이 하모니 패턴을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두세 배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작은 가능성 1%의 확률만 높아도 그쪽으로 베팅을 할수 있잖아요. 우리는 트레이디, 트레이더의 트레이딩을 어, 하고 있지만 어,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도박이랑 더 가까워요. 그래서 확률 싸움이죠. 확률 싸움.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그때 베팅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늘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자리는 없어요. 네, 안전하고 확실한 자리 트레이딩 할때 안전하고 확실한 자리에서만 매매한다. 어, 많이 못 벌고 그리고 투자 횟수가 트레이딩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 어, 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 안전한 자리가 과연 있는 건가? 그리고 확신이 가져 확신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과연 있는 건가? 네. 지금 일단 눌림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 요거에 대한 충격이 한 번에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저렇게 좀 수렴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한 6600불 정도까지는 올것 같습니다. 6600불. 네, 6600불은 지지 구간으로 이제 한번 믿음을 테스트를 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조금 떨어지는 움직임?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움직이건, 어, 요 채널, 요 채널, 그리고 수렴 채널 상단부, 어, 대략적으로 한 6,600에서 6,400불은 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